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엥뽀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출연자로 일을 해봤던 하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알바몬이라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잡코리아 회사의그 소속된 그 거대 구인구직 플랫폼이죠 알바몬이라는 곳에서 어, 유튜브 촬영 알바를 구하는데 제가 그 공포특집 알바에 제가 직접 좀비로 출연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좀비로 출연해서 제가 좀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촬영장에 있던 제가 겪었던 어떤 경험한 썰들 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좀 재미나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많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떴던 알바몬 채널의 영상인 괴담썰 들려주는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사사한 기운이 감도는 스튜디오 제가 이 상황 자체는 분장실에서 분장하느라고 못 봤어요 이런 장식품이나 이런 스튜디오에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분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1시간 동안 했었다보니까 과연 오늘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왼쪽 문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한번 동선 체크해본다고 문 한번 그러니까 촬영 시작하기 전에 문 한번 열었다가 작가님한테 한번 어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제작진분들께서 어떤 기획하던 이런 일에 있어서 좀 차질을 믿게 만든 저의 좀 실수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기 안에 숨어있으면서 그때부터 좀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또 이날 봄이었는데 좀 추웠거든요 되게 그 스튜디오도 그렇고 바깥 날씨도 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꽤 추웠는데 나 그때 하필 또 반팔 티을 입고 아니지 그러니까 외투는 베이지색인데 특한 그런 색을 입게 네, 난 그래가지고 검정색 반팔티를 입고 갔는데 뭐 봄이니까 금방 따뜻해지고 그럴 줄 알고 입고 갔다가 원래 추위도 안 타던 제가 저 현장 가서 추위를 떨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무슨 실험을 하는 걸까요? 아이씨 깜짝야 오늘의 실험자들 입장합니다 심상치 않은 보스가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알바몬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 프리즌에서 좀비로 근무했던 송애린입니다 방탈출 카페에서 귀신 역할을 맡았던 정혜 이분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분인 샘입니다 저는 롯데월드에서 귀신을 본 동생들의 동료 정대철입니다 이분도 주목해주세요 어, 이분은 구독자 7만에 가까우신 정대철님이십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놀이동산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뭐 이런 디즈니월드 관련해서 대담썰 이런 거잘 풀어주시는 굉장히 재밌는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때를 인연으로 정대철님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언제나 컨텐츠를 봐주고 있고 댓글도 꾸준히 남기고 있습니다 보상 바라는 거 절대 저도 없고요 어, 근데 컨텐츠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또레고랜드 갔다 오신 거 개장하자마자 갔다 오신 거 보니까 어 진짜 저도 같이 갈 <웃음> 친구나 뭐 연인이나 나도 가고 싶어 아무튼 이제 굉장히 유쾌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이시 여러분들 정대철님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비런에서 미션을 부여하는 NPC 역할을 했던 홍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롯데월드에서 좀비 분장, 좀비 역할 했던 김준 이분이 제 좀비 분장 해주셨던 분입니다 입니다 오... 오... 귀신 썰... 아, 처음 봐요. 여러분... 귀신 썰을 불기 위해 모인 공포 체험 알바몬들... 하지만 이 모든 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진짜 실험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공포 체험 알바몬은 겁이 없을까 입니다. 하하... <웃음> 아, 이건 차라리 내가 여기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하필... 전 진짜 귀신 썰이 없어가지고... 아, 나 진짜 안 놀래키고 진짜 부동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 난 진짜 자신 있는데... 아... 공포 몰래카메라를 진행해서 알바모델의 심박수를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지원자부터 네.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좀비 프리즌에서 일을 할때 저는 화장실 담당이라 가지고 스피커에서 물방울 소리를 틀어놓는데 그 소리가 엄청 일정하게 나가지고 근데 이거 머리띠 하신 거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하시겠지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좀 탐나던데 당시 현장에서 도저좀 탐나가지고 써보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잠이 되게 잘 와요 쉬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친구가 그 안에서 자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혼자 잠을 잤어요 그 친구가 그냥 똑똑똑똑 이 소리가 일정하게 나다 보니까 반수면? <웃음> 반수면 상태로 눈도 못 뜨고 그냥 완전 얼음이 돼버린 거죠 아, 내가 여기서 깨야 된다. 눈을 떴는데 바로 위에 머리 젖은 여자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똑똑똑똑 거리고 있어. 소리가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서 소서일리 하다 서니까가신 분장을 하고 서님을하래켜 주러 가는게업무가데저희가 이제 입리가순서가되서가 이 착시나리 벨소리를 화장실에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문 그쪽이 화장실 문인데 왜 긴장을 했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 소리도 들리니까 빨리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 내가 진짜 너무 추워서 왜그 택배를 잠깐 잘못 틀어가지고 <웃음> 아, 왜 갑자기 지금 잘못 튼 것도 튼 건데 저도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어떤 무슨 감정이 저는 전달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입장할 순서가 되면 저희는 딱한 번만 놀래키는데 끝나고 다 들어와서 저희한테 항의를 이제 하시는 거죠. 원래 이렇게 직원이 많이 들어오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CCTV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님이 되게 뜬금없는 곳을 계속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정도 약과입니다. 알아두세요. 예, 이정도 약과입니다. <웃음> 방탈출 귀신은 겁이 많은 게 확실합니다. 아.. 아 기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아기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뭐야! 아, 어! 어디다 갔다 이거! 아와나 진짜 뚱뚱하다 근데.. <�Br wedge> 아저두 분은 진짜 확실히 리액션 좋았습니다. <웃음> 제작진의 치트키 등장! 아니.. <Throughout liberals> 공부를 통해 지원하신 분이세요? 아 진짜요? 이머아 <웃음> 진짜 아쉬워요. <웃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원래 좀막 되게 괴기스러운 소리 내면서 저 등장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다시 보면 볼수. 다시 썰을 <웃음> 풀자면요. 그때 기다렸다가 그 청소를 하면 되거든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발사되는 중 가운데 <웃음> <웃음> <웃음>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제가 트리가 <웃음> 청소도 안 하고 후다닥 나왔던 경험 이 있습니다. <웃음> 정대철님이 진짜 리액션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놀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제 옆에서 이게 때린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되게 약하게 툭 건드린 건데도 어 그렇게 화들짝 놀랄 수 있나? 그냥 딱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요 <웃음> 저는 분장을 해주고, 분장도 받는 역할이었는데, 무대월드에서. 음... 네. 그날은 제가 이제 분장 역할로 있었어요. 그, 퍼레이드가 돌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오! 오 아이 퍼레이드를 좋아하시나분리왜 뭐, 이러지? <웃음> 마무리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지금 잠깐 여기서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쪽에서 나온... 그... 마우스컷 거의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여기 문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1번분 2번분 자리가 제가 나오는 게 확실히 보이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동선이 너무 이게 개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쪼이렇게 해서 걸어서 들어온 이였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좀 뭔가 의도하고자 했던 바랑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져가지고 멘탈이 좀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라기보다는 그걸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병약하시네. 여러 가지 요소가 많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퇴근하려고 데려가고 있었는데 닫은 눈에서 저기요. 저기요. 딱 고개를 돌렸는데 어떤 남성분이 는데 이목구비가 하나도 없는 남자가 아, 이분 진짜 쓸데없이 잘몰어지더라고 지금 <웃음> 이분 놀래키기가 제일 재밌긴 했었어요, 확실히. 몇번안 했거든요? 놀래키는 거 자체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위아감이 있진 않잖아요, 문장 자체가. 얼굴에만 시뻘겋게 친했고, 이분은 그냥 리액션 자행이. 이분도, 예. 둘이 진짜 리액션 다 해먹어가지고. 이 컨텐츠는 제가 상담하는데, 이두 분이 캐리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웃음> 이건 진짜 실수다. 브레쉬를딱 <웃음> <웃음> 비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거기 그 주차장에 빨간색 신발 자국이 하나만 나 있었어요. 하나 한 외발 외발 짝이 아니고 한... 한짝. 한짝 이거 하나.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막 난리를 쳐가지고 분위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음, 뭐가 나올지 보니까막 순해 보이지 않나요? <웃음> 너무 순해보여좀비아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 저는 네. 롯데월드에서 프른라이더 근무지에 딱서 있으면은 바로 맞은편에 롯데월드 외벽이 있는데 유리창이 있거든요?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반사가 돼요 어디 분이 알죠? 그래서 보통 근무할 때 배에서 손님들 올라오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유리창을 보거든요? 손님들이 몇분 탔고 혹시라도 어떤 행동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근무자가 유리창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은 손님이 많이 없는 4월달 비수기였어요 근무자가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성 손님 세 분이 탄 배가 올라왔 어요 유리... 지금 정대철님 얘기하시는 거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좀 저도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저옆 자리,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시청을 자세히 보니까 네 명이면은 두명도 메기 타야 되는데 이 손님 세 명은 앞 자리에 세분도 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리 하겠다. 잠깐 배 오면 멈추고 한 번을 뒤로 이동을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분밖에 없는 거예요. 물래가지고 어왜왜두 왜 분만 타고 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타고 있는 사람도 황당하잖아요. 아, 아니다. 지금 내가 잘못 본다. 그러면 일단, 아, 손님 좀 있으면 낙하니까, 안전 손잡이 꼭 잡고 이용해주세요. 요 말을 하고 유창을 봤는데, 거기 또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세 명이 유창으로 캐스트 눈을 빨리 쳐다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세명 거를 말하지 말란듯이. <목소리>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뭐지 이게? 방금 두 명이었다, 세 명이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근데 마치 또 다행히도 그때 근무교대자가 왔어요. 자기가 본거 얘기했죠. 아 근데 방금 아까 내려갈 때뭐 이랬다니까. 그근무교대자가 듣더니, 표정이 진짜 안바더니 내가 이러네라고 했던 이런 괴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마 좀 출력이 들었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저도 좀 뭐랄까 눈이 땡글해질 정도로 오세다 그냥 딱 그렇게 그 느껴졌습니다. 예,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아, 죄송합니다. 알파벳을 지져가지고 끝나고 계속 같이 들렸나 봐요. 예, 오늘의 실험...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건 안 나왔네요. 혹시 예산 가는 사람들 있나요? 이건. 그건... 아니요? 아니 저는 <웃음> 나다. 어? 나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저희의 진짜 실험 주제는 공부 체험 알고보는 겁이 없을까? 여깁니다. 저의 결과는 법이 많은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웃음> 좀 많은 걸, 너무 많은 것같아다시 <웃음> 찍으면 될까요? <웃음> 그래도 오늘의 1등을 뽕가주신다면 상품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웃음> 아, 이자요? 아, <다음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항상 귀신 얘기 이러면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렇게 글로만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제 지금 얼굴 보시면은 이거 원래 휴지 같은 거 되게 많이 묻혀놨거든요 근데 가면가서 휴지 말라가지고 이게 자꾸 점점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위화감이 좀 사라지고 있어 이게 저도 좀 뭔가 표정을 좀 피고 그래야 돼가지고 굉장히 점점 가면 갈수록 위화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피가 아니라 그냥 토마토 그냥 얼굴에다 묻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 들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웃음> 아. 공포체험 알바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한다한다추천 한마, 한다한다안한다한다한다한다추천 한다. 한다. 한다. 한마, 제가 한마, 분이얼마안 됐다 보니까 좀오버를한번 했습니다. <웃음> 한다한다 한다. 네! 고생하한니다마한하 한마, 한마, 한마, 한마, 한마, 한 겁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촬영했던 뒷이야기 중에 일부분과 그리고 뭐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요 저도 근데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예. 뭔가 또저 상황 들어가서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좀제 기량을 발휘하지 를 못했었고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촬영하시는 이제 뭐 게스트분들이나 제작진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도 제가 알바몬의 어떤 컨텐츠 촬영 이거 알바하는 거를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은 저는 이번에 확실히 좀 제가 어떤 썰 같은 걸 진짜 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진짜 반드시 썰 푸는 그런 출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앵버였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Eat <laughs> that!